통밀팡어 촉촉해. 아 이거 약간 감성이야 얼굴 안 나오는 거? 아 약간 감성 얼굴 안 나. 타르 향도 먹어봤어? 별로 안 좋아하진 않아. 뭔지 아니? 알지? 뭔데? 어, 어? 뭐 이렇게 짤수야. 어향 좋다. 빵 향인데? 아닌데? 너는? 시리얼. 어머 갑자기야. 얼음 좀 갖고 와. 아우. 좀 덜어서 컵에. 드립스! 어? 아 진짜 또다엎질렀지니너 그거 주워서 담아서 울기만 해. 씻어서 올게. 씻지도 마. 씻지도 마? 왜 이렇게 또 많은데 갖고 왔어, 얼음을. 감성 부이로그는 말이지. 감성 아니야. 감성 아니니까 씨부리지 마. 트레놀라 빨리 줘. 야, 내가 지금 손이 네 개니? 네두 손은 뭐하는데? 두 손으로 가져가면 되지. 그레놀라 바이오그린 요거트에 그레놀라 시리얼을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손 씻었어? 씻었지. 야, 운동하고 온 남자야. 어, 나도 먹어볼래. 아유. 음. 어? 티백이야 이거? 가루야? 가루다. 가루다. I c a n believe it's not butter. 뭐라고? 비건스 마가린 해석해봐 난 믿을 수 없어 이게 버터가 아니라는걸 이정도는 하지 야나두 This is apple cinnamon jam 아 이거 버터가 아니구나 Yeah this is original 아 버터가 동물성이고 This is s 물성 이거 맛이 있니? 아 손으로 좀 하지마 여러분들의 선택 뭐 선택해? 이거 접어서 먹냐? 이렇게 두 개로 먹냐? 접어서 먹지 얼굴 보여죠 조동이만 나오게. 어, 나도 요것도 한번 좀 말아봐봐. 어! 어머, 많이 먹어, 많이 많이 먹고 많이 자라라. 야좀 가져올게. 아 손으로. i s clean. 감성 브런치를 먹은 뒤 감성 충전하러 성수동에 갔답니다. 자,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성수동에 예쁜 거 보여드릴 테니 따라와 <목소리> 넓고 쾌적스한 편지쇼 카페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셔요 센누 아, 카페입니다 다음은 오프 카페입니다 열어요! 작은 귀여운 카페입니다 네 접시들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로티드 피치스입니다. 이번엔 피치스 도원과 협업해서 오픈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문화 브랜드와 도넛 브랜드의 협업이라니아 어, 신방부해요. 네, 분위기 좋고 힙하고 좋은데 앉아서 편히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마스카포네하고 초코푸딩 그래서 대충 싸가거나 아니 빨랑 하나 먹고 빨리 나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맛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부드러운 그냥 안단 도넛 약간 그런 느낌? 네, 끝!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만드신 카레 전문점 카렌지에 왔습니다 돈카츠를 닮았다고 생각해서 만드신 귀여운 고슴도치 캐릭터가 있어요 네. 트를키오스색 하신 다음에 키오스코로 주문하시면 되세요 키오스쿠에서 주문을 합니다 시그니처와 스페셜을 시켰답니다 짠 네, 작은 잔에 나오지만 잠든 세포깨에나라 카렌지 코츠카레구요 이번 기본... 뭐.. 네. 카레가 리필이 된다고? 카레와 밥이 리필이 된답니다. 네, 최고! 정말 깊은 풍미가 가득한데 고기까지 육즙 가득하니 정말 빈틈 하나 없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네. 핫한 그래피티가 있어요. 네, 전국도 전국이지만 최준! 앞에서 사진 많이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오브커 하우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정말 감각이 느껴지는 게시판을 볼수 있는데요 경찰서 앞에 있는 게시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 뒤집어져요 카페지만 다양한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어요 노티드 도넛 맛보실 수 있고요 그치만 여기서만 맛보실 수 있는 티라미스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포장박스도 너무 예뻐서 선물하기에도 너무 예뻐요 전 이날 새로 나온 귀여운 스티커를 구입했고요 오늘 감성 죽이죠 블라인드에서 들어오는 햇살과 너무 잘 어울리죠 좋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면 아주 영감이 떠올라요 영감 여기는 알욕달록 벽에서 인스타 감성 사진 많이 찍어가는 커피숍이죠 직접 접시에다가 뭐 이것저것 번짝번짝 그릴 수 있습니다. 포장박스도 예쁘게 선물용으로 아주 좋고 아주 예쁜 곳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 성수동 나르디... 나들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지금까지 노아 스토리 노아였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 아이고, 나, 나. t h a n you.